안녕하세요. 문제 푸신하고 고생 많으셨죠? 이 문제는 아, 이 이론 이 문제도 있고 계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웠는데 오늘은 그 시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아... 뭐 30분 안에 이걸 못 푼다. 그, 전부 다,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머리가 막 지나요. 막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점수, 이렇게 저아 계산 문제는 손도 못 댔어요. 정리도 안 되고, 시간에 쫓기고, 막 이런, 이런 말을 많이 쓰시는데, 실제로, 요 계산 문제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요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어, 시험에 나오면은 그냥 풀어내시면 돼요. 어, 풀어내시면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걸 풀기가 많이 어려우세요. 많이 어려우시는데, 어, 그래도, 그래도 잘 푸신 분들은 또잘 풀었어요. 아주 잘 푸신 분들은 아주 잘 푸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성적이, 이렇게 성적이 나왔어요. 자, 성적이 이렇게 보여야, 보여드리죠. 성적을 보시면 어, 아주 잘 푸신 분들은 잘 풀었고 아주 못푸신 분은 진짜 못 풀었어요. 아예 내용을 못 푸신 분도 있고 푸신 분도 있고 그런데 어, 90점 넘으신 분이 한분 있어요. 딱 90점 맞으신 분이 한분 계세요. 한 분. 답안지를 제출하신 분 중에 한, 어, 답안지를 제출하신 분 중에서 90점 되신 분이 딱한분 있어요. 이제 그분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드린다했는데 제가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받아야 돼요. 왜? 그분에게 공부를 시켰으니까. 욕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90점을 맞을 수 없는 문제인데, 90점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대래 저한테 학원비를 내세야 돼. 학원비를, 학원비를 내야지 학원비를 안 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어, 이 문제를 내면서 90점 넘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그리고 제가 시상을 처음에는 한 100만 원씩 할까 이랬어요. 100만 원 할까 했는데 100만 원 하면 시험에 응시를 아무도 안할것 같아가지고 너무 어려운 선을 같어서 10만 원 낮췄는데 진짜로 10만 원에 되는 90점 맞으신 분이 딱한분 계세요. 한 분. 이제 문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면서. 이제 어떻게 풀었는가, 또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이게 문제가 풀리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문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같이 가보면서 야, 요렇게 풀면 9 0점 나오겠구나 하고 느끼시면 돼요.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이제 진도를 나가볼게요. 이제 1번 문제는, 1번은 어렵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틀리시면 안 돼.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한 62%가 났는데 거의 다 맞췄는데 이제 몇 분이 5번에다 답을 찍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5번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여기까지 다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없거나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고하시는 거예요. 신고는 하되 예정신고 납부한 자는 예정신고를 한 자, 그러면 이제 예정신고 한 사람하고 확정신고 납부해서 이렇게 해요. 둘이가 똑같으면, 똑같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정신고한 금액하고 확정신고 금액이 둘이 똑같다. 그러면 어차피 예정신고 해놓은 금액이나 확정신고로할 금액이나 둘이가 똑같을 때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생략이 돼요 그런데 예정신고 금액과 확정신고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으면 그때는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 금액하고 확정신고 금액하고 둘이가 똑같으면 둘이가 똑같으면 예정신고 끝났으니까 확정신고는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고 그냥 생략도 가능해요 그럼 이제 5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이제 1번 지문 한번 가보죠. 1번은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은 원칙이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게 원칙이에요. 실거래가로 가는 게 원칙이고 파산선고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소득이네요. 소득이요. 파산선고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 비과세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이것도 맞았네요 너, 미등기 상태로 양도를 하면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비과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미등기 상태로 양도했을 때는 미등기 상태로 양도했을 때는 원칙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네 번째요 국외 자산을 양도했다 그럼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거주자의 한해서만 납세물을 지는데 이때 거주자는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거주자한 하나여 납세물을 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4번이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를 이렇게 푸시면서, 어? 이게 국외 자산을 양도할 때는, 외국에 있는 물건을 양도했을 때는,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하나여 납세 의무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4번이었네요. 요 정도로 충분히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제 2번. 문제 2번도, 이것도 이제 정답이 정답을 틀리신 분들이, 4번에다가 많이 등답을 찍어서 또 틀리셨어요 그럼 4번부터 가볼게요 어?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특수관계인에게 그럼 특수관계인에게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이라는 멘트만 보이기만 하면 특수관계인이라는 멘트만 보이면 이건 사기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쁜지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에 세금을 부당하게 세금을 감소시키려고 증여받고 나서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다시 양도할 때, 이 증여 자체를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한 이 증여 자체를 부인해버려요. 증여를 부인해버리네요. 증여를 부인하고, 증여를 부인하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니까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가 납세의 무를 지고 증여받은 사람하고 증여한 사람 간에는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같이 했으니까 같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다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사 4번은 맞았네요 그럼 이제 1번부터 다시 가보죠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을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무가 있어요 또 비거주자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나라의 건물을 양도하면 납세 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탁 재산에 기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에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고 단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수익자의 상속인이 세금을 내주시면 돼요 이제 대신에 수익자가 따로 지정이 안돼 있으면 그때는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주시면 돼요 이제 5번 가보죠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 틀렸네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 각자 납세의무를 지는 거예요 각자 납세의무를 지고 이 각자는 연대 책임은 없습니다 연대 납세의무는 연대 납세의무는 이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해결됐죠? 해결됐네요? 그럼 5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이두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답안지 제출하신 분들 중에 이번에 정답률은 66%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럼 이제 3번부터 이제 가죠. 3번에 과세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3번의 정답률이 이거 엄청 낮아요. 3번의 정 과세 기간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과세 기간을 하고 이 기간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데 바꾸고 싶으면 중간에 어떻게 하라니 기억났잖아요 이제 과세기간을 바꾸고 싶으면 중간에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떠나든지 죽든지 우리나라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죽어버리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그런데 폐업을 했다 폐업 회사를 그만둬 내가 장사를 하다가 폐업을 했다고 해서 죽은 건 아니라겠죠 폐업한다고 해서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가 아니라 12월 31일까지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사업을 시작해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폐업해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근데 우리나라를 떠나버리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근데 비거주자가 국내 주소를 둔 경우, 우리나라 주소를 뒀네요. 주소를 뒀다 여기서 이제 착각하신 분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주소를 둔 날에 거주자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 거소가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8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두거나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바로 거주자가 되는 거고 주소가 없을 때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그때 가서 그때 가서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기관 문제는 이건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요 문제 이제 3번 문제 정답률이 48%밖에 안 나왔어요. 반절도 못. 뭐, 이거, 이거 너무 쉬운 내용인데 많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이거 엄청 쉬운 문제였어요. 이제 문제 4번 가보죠. 문제 4번은 정답률이 높네요. 정답률이 76%가 나왔는데 광고용으로 토지나 가옥의 옥상이나 측면을 사용하게 하고 받으면 사업소득 그데 공익사업하고 관련된 게딱 뜨면 공익사업이라는 멘트만 나오면 무조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 공익사업하고 관계된 것은 기타소득 나머지는 전부 사업소득 공익사업만 기타소도 나머지, 나머지, 무엇이든지 간에, 요, 대여하고 받으면 다사업서도 그럼 정답은 2번이네요. 아니,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 내면서, 4번까지 내면서, 90점 이상이면 선물을 다 준다고요? 혹했죠? 이제?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5번부터 가보죠. 5번의 정답률은, 요거는 52%가 났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것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이건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는 월세 계약을 하고 나머지 나머지 하나는 전세 계약을 하셨네요 자, 월세는 주택이 한 개까지는 비과세인데 주택을 두개 가진 사람이 월세로 받으면 여기는 과세가 돼요 과세가 돼요 이제 두 개를 가진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월세로 받았기 때문에 요건 과세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전세로 받은 것은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은 3주택 이상이 돼야 되고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해야만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주택이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전세 계약에 의해서 받은 것은 과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계약에 의해서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오 그럼 일본 맞았네요 전세로 받은 건 과세하지 않고 월세로 받은 것만 과세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외국에 있는 주택은 외국에 있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보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하겠습니다 그래요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를 하겠습니다 오 맞았네요 외국에 있는 건 외국에 있는 집은 집이 아니라 그냥 상가로 해석하시면 돼요 상가로 봐가지고 주택수에 상관없이 과세합니다 자 고가주택 올해부터 법 바뀌었죠 이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올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기준시가 12억이 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그래요. 작년에는 9억이었는데 올해부터 12억으로 바뀐 거예요. 그다음 주택의 임대로에나 얻은 과세 대상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요. 원칙은 원칙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과세하지만 예외적으로 금액이 일정 금액 2천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대자3 5번요. 본인과 배우자가 나와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틀렸네요. 나와 배우자가 주택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을 때는 합산하여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나와 배우자는 주택수를 합산하여 판단하고 거주자별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 1세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로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고 배우자는 둘이 합쳐서 판단하는 거예요. 부부는 합산해서 판단하고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따로 따로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럼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5번이 들렸네요. 그래서 5번 문제, 5번은 52% 정답률이 나왔어요. 자 이제 6번으로 가보죠. 오, 6번 문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 진하기 시작했다는 거요. 예 근데 이거는 작년에 실제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을 약간만 변형시킨 거예요. 자, 6번의 정답을 맞추신 분이 6번의 정답을 맞추신 분이 24%가 있어요. 찍었을 수도 있어요. 찍었을 수도 있는데 맞추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맞는 거예요. 찍어서 맞추든 풀어서 맞추든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부동산 임대사업의 총수익금액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총 수입 금액은 어떻게 이제 먼저 구하는지를 알아야 돼. 자, 총 수입 금액은 월 임대료 소득하고, 플러스 간주 임대료를 더해가지고, 간주 임대료를 더해서 총 수입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먼저 월 임대료 찾아요. 월 임대료는 100만 원인데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이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2023년도를 물어봤으니까 2023년의 월 임대료는 100만 원씩 해서 아 100만 원씩에서 12개월이네요. 100만 원씩에서 12개월이니까 1,200만 원이 돼요. 이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봐야죠 간주임대료는 간주임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걸 계산할 때는 어? 보증금의 적수가 있어요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의 적수 그런데 적수를 계산할 때 날짜를 계산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어차피 365일을 곱하니까 그건 곱할 필요도 없어요 어,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액에 건설비 상당액을 빼는 거예요. 건설비 상당액을 빼가지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이자율을 곱해요. 이자율을 곱하고 이제 빼줄 때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입 이자나 수입 이자나 할인료가 있으면 요거를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이 식을 알아야 돼. 공식을 알아야 돼.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렇게 공식을 알아셔야 돼요. 공식을 모르면 안 돼요. 어 근데 화면이 안 보이네, 이거. 화면, 이쪽, 이쪽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쪽 화면이 지금 안 보이고 있네요. 이쪽에서 임대료에서 건설비 상당액을 빼고 이자율을 곱하고 수입이자나 할인료를 빼시면 이게 간주임대료가 계산돼요. 자 그럼 그대로 숫자를 넣어 여기서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은 2억이네요 자 숫자 그대로 넣는 거 있는 그대로 잡아 넣는 거예요 2억 빼기 건설비 상당액은 건물 취득 가격만 빼는 거예요 토지는 빼면 안 돼요 건물 취득 가격을 빼니까 1억 원을 빼고 자, 여기다 곱하기 이제 주어지는 게 이자율은 연 6%입니다 수입이자와 할인료를 보니까 수입이자는 100만 원이 있습니다. 수입이자는 100만 원이고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고려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2억에서 1억을 빼니까 1억이네. 1억, 1억에 억 6%를 곱하니까 600만 원이네요. 600. 600만 원에서 수입이자 100만 원을 빼주시면 간주임대료는 500만 원입니다. 간주임대료 500이에요. 자 500이니까 월임대료 1200에다가 간주임대료 500을 더하니까 1700만 원이네요 그럼 답은 1번이네오 찍었는데 맞았네 요 1번 자, 1700이에요 이렇게 찍어서 맞춰서도 맞는 거예요 자 내가 제대로 이걸 풀어서 맞추듯 이제 문제를 풀때 내가 이걸 풀어 가지고 맞추든 내가 풀든 이걸 찍든 상관없어요 풀어서 맞추든 찍어서 맞추든 이거는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맞추든지 간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맞춰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이렇게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어려웠는가를 한번 이제 거기다 그 한번 넣어 보세요 그 글을 쓸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가 어려웠는가 그 부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이제, 문제 이렇게 푸시면서, 문제를 푸실 때 보면, 푸실 때 보면은, 어떤 분은 그냥 문제를 다 이렇게, 이 식을 다 써가지고, 어, 이, 이, 이렇게 이제, 다시요. 이 식을 다 메모를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써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이 식을 써서 풀 수도 있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1번 찍자. 찍었는데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지금 맞췄던 분들 중에, 자, 이 문제를 맞추신 분 중에 맞추신 분 중에 내가 찍어서 맞췄는지, 찍어서 맞췄는지 아니면 풀어서 맞췄는지 풀어서 맞추신 분들 한번 글을 한번 써 보세요. 요. 이 4번이 4번이 아닌가? 2900이 아닌가요? 2900 1700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6번은 6번은 1번이 답인데 1번이 답인데 1번을 정확히 풀어서 맞추신 분들 한번 여기다 글을 한번 써 보세요. 감으로 찍었는지 맞았다네요. 오 대박이네요. 시험장에서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감으로 찍어서 맞춰도 맞추는 거예요. 어차피 맞추는 거니까 무슨 어떤 식으로 풀든지간에 풀어서 혹시 이걸 이걸 풀어서 맞추신 분이 있으면 한번 글을 한번 써보세요. 연내용은 작년 시험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풀어보신 분이라면 이제 그 공식만 알면 그냥 풀수 있어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전체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상당의 적수를 빼고 이자율을 곱하고 수입이자와 할인료를 빼면 이게 간주임대료계산한 식이거든요 요 식만 대입만 시키면 돼요 어, 자 엉뚱하게 풀었는데 1700이 나왔어요 <웃음> 대박이네요 어떻게 풀었는데 1700이 나와 1700이 임대기간 2년 아닌가요? 그렇죠 2년 맞아요 2년 맞는데 2년 맞는데 2022년 도것만 찾으라 그랬으니까 2022년 또는 1년이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이고 2년치 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연도 임대료만 가지고 계산하셔야 돼요. 이번 연도 것만 가지고 계산하셔야 돼요. 자, 간주소득 건물비 빼고 이율 곱해서 수비자 빼는 건 생각 못 함. 찍어서 맞춤. 1200에 가장 가까운 숫자로 찍면오우 대박이네요. 그래요. 1200에 가장 가까운 숫자를 찍어도 그래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2023년이구나 그랬는데 2023년치만 구하라 했으니까 1년치가 1년치, 아니라 1년치만으로 구하시면 돼요. 1년치만으로 이렇게 해서 그이 문제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유형의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할수 있는데 이이 이 식을 다시 하자 다시 이쪽으로 쭉 따라 보세요 자 아? 간주임대료라는 계산하는 요 식을 꼭 한번 이렇게 쓰셔야 돼요 스스로 내가 연습장에다가 스스로 간주임대를 료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걸 그대로 써보셔야 돼요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액 건설비는 건물이란이야기예요 건설비 상당액을 빼고 건물취득 가격을 빼고 곱하기 이자율을 곱하고 수입이자와 할인료를 빼면 돼요. 이게 유가증권 처분 이익이 나와도 그런 거 빼면 안 돼요. 수입이자와 할인료만 빼가지고 계산하시면 은 간주 임대료가 계산돼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에다가 월 임대료 있죠. 1년치 월 임대료를 더하시면 돼. 여기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이니까 1년치를 그냥 12, 100만원에 12개월, 1200만원을 그냥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아, 이제 하나 알았네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저도 1200에 가까운 수로 찍었어요. 아 다음 번에는 이제 1200에 가까운 수도 있고, 1200보다 좀 적은 것도 만들어 놓고 그래야 되겠네요. 네. 이런 문제도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풀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란는 이야기예요. 풀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7번으로 가봐요. 문제 7번은 거주자의 국내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요? 그랬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푸는 요령은 요건 문제 푸는 요령은 이렇게 하시라 그랬죠 취득세부터 걔다 연습하는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모든 세금을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다섯 개를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체득세는 신고납부는 가능해요 분할납부 안 돼요 물납도 안 돼요 초과 누진일도안 돼요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해요 분류과세는안 돼요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을 가지고 취득세를 물어봤을 때는 두 개예요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등록면허세요 신고납부 가능하죠 분할납부 안 되죠 물납도 안 되죠 초과 누진세는 안 되죠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하네요 분류과세는 아닙니다 어, 등록면허세도두 개가 답이네 그다음에 재산세 신고납부 안 돼요 분할납부 가능해요 물납 가능해요 초과 누진세를 가능해요 기한 후 신고 안 돼요 그런데 분류과세도 안 돼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은 토지하고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 나올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어요 분할납부 가능해요 물납은 안 돼요 초과 누진세일은 나와요 기한 후 신고는 안 됩니다 분류과세도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해서 신고납부가 되는 거지 선택적 신고납부가 되니까 정부가 이미 내가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이미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는 안 돼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종합부동산세 안 된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가능하고 분할납부 가능하고 물납은 안 돼요 초과 누진세류라는 제도는 있어요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분류과세도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과세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오번, 요게 답이네요. 자, 7번은 오번이 답이에요. 이것도 많은 분이 지금 답을, 세 개에다 답을 했어요. 여기서 어디가, 어디를 모르는가요? 이 중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이해를 안 돼, 못했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다 비교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아 어디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찾아낼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문제 8번으로 한번 가보죠. 문제 8번은 거주자의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자, 1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과 퇴직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맞았네요. 양도 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서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거주자의 소득세는 소득 금액을 신고할 때, 신고할 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신고할 때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속으신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틀렸어요 성립이 아니라 확정이 되는 거예요 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판정에 따라 납세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범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주자가 되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서 납세 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4번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라했으니까그 사람의 주소지가 원칙이에요 원칙은 주소지가 원칙입니다 또 100분의 70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상태로 팔았을 때는 기본공제도 안 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안 돼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고 기본공제도 배제되고 둘다 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답은 8번은 2번이었는데 이것도 정답률이 52%밖에 안 나왔어요. 이제 문제 9번으로 가보죠. 문제 9번은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봐라 그랬어요 근데 9번은 이렇게 쉬운데 정답률이 69%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기계는 양도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광어권도 대상이 아닙니다 무상이니까 대상은 될 수가 없네요 건물이고 현물출자니까 양도대상이네요 산업재산권은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다 답은 4번이네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주 그래서 9번은 정답이 4번이에요 자 10번. 10번은 1 0번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 찾아봐라 그랬어요 올바른 것으로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럼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합니다 맞았네요 토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세 내야 되니까 자두 번째 부동산 임차권은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가 반드시 돼야 돼요 등기 된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권의 양도는 지상권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거예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양도소득에 포함하겠습니다 영어권을 단독으로 이전했을 때 영어권만 따로 띄어서 이전했을 때는 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 하나밖에 없네. 기억하나. 그래서 10번은 정답이 1번이에요. 이건 아주 많이 맞추셨네요. 10번은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1번 가보죠. 자, 11번. 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어요. 자, 11번이요. 그러면 1번은 법원의 판결에 위자료. 위자료라는 멘트가 보이면 이렇게 위자료가 나오면 무조건 매매관계로 생각하세요. 위자료를 대신해서 내가 이 자료를 줘야 되는데 위자료를 대신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바로 매매관계니까 양도로 보는 거예요. 돈을 줘야 되는데 돈 대신에 돈을 대신해서 땅으로 줘버리는 것은 내 땅을 상대방에게 돈 받고 파는 걸로 본다고 그랬어요. 돈 받고 파는 것을 보기 때문에 양도. 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했네요. 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지분 변경 없이 지분 변경 없이 단순 분할이네요. 지분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할했을 때는 양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매매원이 무효소 소송에 의해서 환원되었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환원되었으니까 다시 물건을 팔았다가 원래대로 되돌려버렸으니까 양도는 아닙니다 공매나 경매는 원칙은 양도죠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내 재산을 다시 재치되게 본인이 자기가 자기 걸 공매나 경매로 제치되게 했을 때는 양도가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몇 개냐 물어봤으니까 답은 한 개밖에 없네요. 한 개야, 한 개. 요. 1번, 요첫 번째 거, 요거 한 개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돼요. 자, 또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이제 계산 문제가 또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 계산 12번. 자, 12번 문제 해설해 드리기 전에 12번을 여러분이 답을 몇 번으로 했는지 먼저 이제 여러분이 했던 거왜 이걸 답이라고 했는지 한번 거기다 글을 써 보세요. 자, 왜? 12번은 내가 요걸 왜 나는 요걸 답이라고 생각했는지를 한번 써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설명 왜, 왜왜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그걸 풀어 드릴 건데. 근데 잘못 생각하지 않고 그냥 풀었다 그러면 제가 해 드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잘못 생각했는지를 알아야 이 문제의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이제 문제 푸실 때 부담부 증여에 대한 문제를 푸실 때 지금 뭘 물어봤냐면은요 양도 차익을 물어봤어요. 2023년에 양도 차익. <웃음> 실강을 들었을 때는 알것 같았는데 문제 푸니까 비가 내리네요 아, 오늘 비오안 오는 오는데? 오늘 비안 와요 오늘 비안 오고 햇빛 쨍쨍 쬐는데 왜 비가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실강 들을 때하고 문제 풀 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문제는 직접 이론을 문제화시켜서 내가 문제에 적용해서 내가 문제 풀수 있겠는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 접근이 힘들어져요 시험지에는 비와요. <웃음> 아, 시험지에 비 온다고? 아, 시험지에 비 오면, 다음주에는 비안올 거예요. 이번주는, 이번주는 좀 비가 오실 수 있지만, 다음주에는 아주 쨍하고 맑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자, 이제, 어떻게 푸시나요? 양도비를 먼저 구해서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어, 살때 비용에 포함될 거라 생각했어요. 어, 다들. 다들 이상하게 풀으셨네요 부담부 증여대데 지금 다른 각도로 풀으셨어요 저는 간간이요오 그래요 간간이 비가 와요 그럼 그건 괜찮아요 간간이 오는 건근데 이제 너무 비가 장마비처럼 내리면 안 되죠 예. 네? 근데요거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문제 풀기가 어려우세요 물건을 토지를 시가 8억 원에 취득했네요 토지를 8억에 취득을 했어요 먼저 샀어요 그런데 이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8억에 사가지고 이거를 증여를 하려네요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하려고 그래요 어, 어, 증여를 했는데 을에게 을은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이 땅을 증여를 하려고 할때 증여를 하려고 할 때, 이 증여할 때 금액을 확인해 봤더니 15억이네요. 그러면 이 땅의 가격이 15억이에요. 그러면 15억으로 증여를 하려고 하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내가 15억짜리 땅을 넣어줄 테니까 넣어줄 테니까 나 내가 은행에 갚을 돈 3억이 있는데 이 은행에 은행에 내가 갚을 돈 3억을 너 네가 좀 갚아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채무 채무 3억을 부담을 시켰어요, 이렇게. 채무 3억을 부담시켰네요. 그랬더니 부담을 시키니까 이제 수증자 을이라는 사람이 그럼 좋다. 내가 채무 3억을 인수하겠다. 자, 인수하겠다. 자, 인수했는가 봐요. 자, 을은, 을은 차익금 3억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갑으로부터 토지를 징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랬으니까, 인수하는 조건이니까 이 3억을 을이 인수하면 인수한 만큼은 양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양도를 했으니까 양도 비율을 요걸 찾아내셔야 돼요. 자, 양도 비율이라는 게 지금 증여했던 증여 가액 중에서 채무를 인수한 액수만큼을 요걸 양도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양도 비율은 증여 가액 15억 중에서 채무 인수 3억에 대해서 요게 양도란 이야기예요. 15억 중에서 3억이 양도니까 이제 계산기 누르시면 돼요 15억 중에서 15억 중에서 3억이 양도였습니다 그러면 15억 중에서 3억이니까 3 나누기 15 이렇게 하면 어 20%네요 어? 양도 비율은 20%예요 이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양도 비율을 찾아야 되는데 양도 비율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양도 비율을 못 찾기 때문에 문제를 못풀으신 거예요 그래서 양도 비율만 찾을 줄 알면 돼요 그럼 이제 양도 비율을 찾았으면 양도 차익을 이제 구해봐요 아? 양도 차익을 구하려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또 필요 경비를 빼시면 돼요 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를 빼가지고 양도차익을 구하는데 지금 현재 증여로 넘긴 것 중에 15억 중에 몇 프로만 양도를 하겠냐면 15억 중에 20%만 양도니까 15억 곱하기 20%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취득가격은 전부 내가 처음에 샀을 때 8억 주고 샀는데 거기에 20%만 양도로 넘겼으니까 8억에 20% 또 곱하면 돼요. 그다음에 필요 경비는 추가적인 필요 경비는 없어요? 그랬으니까 0 하면 되겠죠. 그럼 15억에 20%는 3억이네요. 빼기. 8억에 20%는 2,8에 16, 1억 6천이네요. 필요 경비 없으니까 이제. 3억에서 1억6천을 빼면 1억4천 이렇게 나오네요. 1억4천. 그럼 정답은 2번. 1억4천이 답이네요. 별것 아니네요. 아, 이거 계산해 보니까 할만하네. 그래서, 채무. 아, 저, 채무 3억 나누기 15에서 20% 양도비를 구한 후에, 취득가액의 양도비율만큼으로 해서 뺐어요. 오, 당연. 오, 너무 잘하셨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그래서 양도가액은 증여했던 것에 20% 취득은취득했던 것에 20% 20%만 양도하고 내가 처음에 샀던 것 중에 20%만 양도로 넘겼으니까 취득가액도 20%만 곱하기 해서 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억 4천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에 2번을 맞추신 분이 지금 21%가 되세요 21%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이제 여기가 20%라는 걸 알았으니까 전체 증여했던 거 15억 중에서 옛날에 취득했던 거 8억 있죠 8억.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7억이 나오네요 7억 중에 양도 차익은 20%만 양도 차익이니까 7억에 20%가 양도 차익이니까 2, 7에 14, 1억 4천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20%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 15, 15억에서 8억을 빼가지고 전체 나온 이것 중에 7억 중에 이 중에 20%만 양도로 넘겼으니까 20%만 오 이거 이렇게 푸신 분 있네요 오 전, 전, 영어로 쓰는 전혜영님인가 이렇게 풀었다는데 이거 이렇게 푸시면 돼요 시험 볼때 약식으로 푸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이게 정식적으로 제가 강의할 때는 양도 이제 증여가액의 20% 양도 취득가격의 20% 취득가격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빼는데 시험을 보실 때는 전체 금액에서 취득가격 빼가지고 양도 비율 20%니까 20%를 20 곱해버리면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12번은 정답이 2번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시고 여기까지 하시면 아마 지금 좀 계산 문제 두개 나와가지고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근데 계산 문제 빼고 이론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이론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 계산 문제가 약간 어려웠을 거예요 아 간단하네요 와, 그래요 뭐 안지연님 간단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 진짜 간단하다니까요 알고 보면 간단한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연습을 안 해서 그런지. 연습만 하면 나름대로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문제 풀때 요령껏 어떻게 풀면 문제가 풀린다는 걸알수 있어요. 형,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오, 이렇게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오, 그런데, 형, 엄지척 하신 분이 있네요. 진짜 이렇게 풀면 너무 쉬운 방법을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빨리 본타가지고 나도 하시면 돼. 그럼 간단하게 풀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찾는 거예요. 양도 비율만 찾으면 돼이 비율을 찾아가지고 전체예요 전체 금액에서 취득 가격이에요 지금 지금 넘긴 가격에서 취득 가격 빼가지고 양도 비율만 곱해버리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간단한데 맞아요 연습과 요령이에요 또 하나 알고 갑니다 아 드디어 오늘 하나 알고 갔으니까 계산 문제 푸는 요령 알았으니까 천만 다행이네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또 잠시 쉬었다가 이제 13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죠